<웃음> 호세아서 2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1장과 이제 3장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웃음> 1장에 그 이상한 명령, 이상한 약속,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 호세아 3장에 보면, 또 주님의 그 명령이 또, 어 나옵니다. 이상한 명령이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 그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웃음> 어,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두고 그들의 죄와 그 그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이 공의와 공율이 같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공율이 같이 만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심판의 말씀 같이 들리지만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궁극적으로 어 그리도 안에서 회복하실 일을 내다보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에 대우리 문답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그, 음. 인간의 체질을 다 아시고 진토 임을다 기억하시지만, 시편 103편 14절 말씀처럼 어, 그, 음. 당신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면서 그 일을 신이 다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신 대로 어그 일을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여부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그 양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2장의그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세 번에 걸쳐서 6절, 9절, 14절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세번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앞에 두 그러므로는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또세 번째에서는 그냥 궁유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일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궁유를, 그, 없는 자들을 궁유 여길 것이다 하고 한 두목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기와 연계돼가지고 지금 1절에서 그, 암미, 또, 루아마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쭉, 아 그, 13절까지 그렇게 그,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또공율과내 그 백성이 아니라 는그그 그,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은 또 자비의 하나님 이세요.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행사하시지만 행사하시, 그걸로 다 소멸해서 없애버리시는게 아니라 주님의 궁율로, 그 전적인 주님의 궁율이죠. 기쁘신뜻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비를 베푸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일같이 보여요 전혀. 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벼랑간 이렇게 또 공유를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그두 성향을 우리가 여기서 대조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화나 영화의 일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단번에 다 이루어진 걸로 한단하고 현재적인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서 주님의 그 자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법자 무법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자신들의 그 형편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알지 못하고 자신 쪽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은 아주 굉장히 진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단번에 성화를 이루는, 영화를 이루는 그런 법정적인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살아갈 때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누려가면서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취해 가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인쳐진 내용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자기 공로가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 그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겸손히 드러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자의 특징인 거죠. 불신자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불신자들은 또 어, 내가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어. 이렇게 양면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진짜 신자들은 하나님 그, 어미하심을 알고, 또 자비하심을 알고, 자신의 그 처지도 알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는,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 과정 그러니까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중간에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 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법정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룰 줄 확신하고 중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죠, 평안이 있고. 그러나 자기 쪽에서 그걸 이루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불안합니다. 자기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또 자기의 무능력을 모르고 부패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은 전혀 하지도 않고 나가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참 불안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주님이 그, 구원하셔서 목표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에,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일을 차서 있게 취해가는 거죠. 그게 참, 신비스러운 일이고 참 오묘한 일인데 그런 그런 과정 과정을 의미 있게 생각하죠 주님의 공유를 힘입은 자들은 근데 주님의 공유를 모르는 자들은 과정 과정이 없어요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좌충우돌 하고 하는 것 아무튼 그 이제 오늘은 이게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까지다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음란한 자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 공의의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대가에 의한 저주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죠. <웃음> 하나님 지금 요아 사역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시대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들이 뭐잘 사는 것도 없었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지경을 회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오히려 이방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남편으로 삼아서 맨날 쫓아다니는. 구원의 구원, 은혜가 있는데 스스로 이제 그걸 져버리고 세상에서 뭐좀 누려보고 영광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주신 부 보신 주신 지식, 주신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그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웃음> 이 음란한 자식이라는 구약 표현은요. 이거는 철저히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아, 시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어, 바, 받고도 또 선지자 뭐 이사야 선지자도 사역을 하고 있고 었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오세아모스도그 뭐, 당시 있었고요. 그런 그런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그 마지막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깨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 취하고, 세상 남편을 쫓아서 힘써서 움직이는 거죠. 끌어다 놓으면 떠나가고, 끌어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부터 보죠. 1절부터 4절. 이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1장의 그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우선 암미, 로암마는 1장에 나오는 호세아 둘째 아들과 둘째 아들 로암미죠. 그리고 이제 딸 로로암마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4절에 나온 대로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음. 호세아의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인 것은 그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 여인인데 있는데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유리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어미 이스라엘이 음행을 한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음란하다는 것은 그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음탕하고 아주 난잡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그것은 순전히 사전적인 의미죠 사, 세상의 윤리 윤리적 관점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음, 음탕하다 아주 음, 음색이 아주 그냥 흘러 넘치는 거죠. 물수변에 이게 그 쓰여 있는 것 아닙니까? 여자가, 여, 여인에게서 아주 그냥, 그, 그, 아주 음란한 체액이 아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존재. 그런 난잡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실이 불손하고 아주 난폭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굉장히 난폭하고 그 아주 불손하고, 말이, 행실이 아주 거칠, 거친 모습이죠. 너무 이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 그 정상적인 욕, 욕망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그, 이제 그 욕망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난폭하고, 아주, 아주 불손하고, 나쁘고, 그런 그런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간다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하나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거잖아요. 대신 기도하고 대신 예배하고 대신 회개하고, 예, 제사장이 그거예요. 예, 자기 잘났다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죄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사람들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그 이방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신들이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따라가버리고, 세상의 그 탐욕을 다 쫓아가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음란한 이게 그러니까 저들의 그 신관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제 바알신이나 아세라, 또 뭐, 이쪽 요단 동편에 그모압이나암문그 후예들, 그 그런 존재들이 하고 하는 거지. 애덤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그렇고, 위에 담메색이나뭐 그쪽 지역의 그다 우상들이 다 그렇게 인신제사 받으면서 풍요를 약속해 주는 그런 신들이잖아요. 현, 현, 현실적인 쾌락.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어, 이, 이, 인위적으로 그 신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해 가지고 그 성창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성 성전에서 그 이제 아주 그래서 그 창기이잖아요 성전의 창기들 성창들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여인이 고그 자식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신명기에 그렇게 이제 그런 우상숭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가 말씀을 그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접 음행을 제하라 아니하시고 제하게 하라 하십니다. 누구더러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아 1,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이게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에서 봐서는 이것은 호세아의 세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세 자녀의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은 친형제 자매만 아니라 가까이 대가족에 속한 혈육들이고 나아가 언약 백성일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 어미는 이어 저는 내 아내가 아니라 하신 대로 전체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암미, 아미, 암미라 하라.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아마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자녀들 루암미, 로루암마라고 하신 사실과 붙어 있는 건데 아울러. 너의 어미와 쟁론하라는 명령과 붙여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쟁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리브라는 뜻인데, 용어인데, 리브라는 용어인데, 선지자의 중요한 그 역할을 이것으로 보여줍니다. 쟁론이라는 것은 다투다, 싸우다, 뭐, 송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쟁론하라 하는 것은 언약적 소송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형보를 경고합니다. 사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신 것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쟁론에 속합니다. 선지자가 딱본문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나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된 그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든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 배나 벌리고 자기 행복이나 찾고 늘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실이 자기 중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고 형제들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아주 음, 그 음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라 하신, 아, 이런,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 아니라 하신 것이 참 엄청난 그런 이, 그, 저 쟁론의 내용이 되는데,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웃음> 그, 암미, 루아마라 아, 하시고, 어미에게 생론하라 하신 것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백성답게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지 살피라 하신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자식들이 음란한 자, 자녀들이지만 선지자인 아버지가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그 아들들이 이사야와 함께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쟁론할 때 그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아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그 음란하면 벌써 아내로서의 자격을 그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웃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아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뭐 이제. 에스겔서 16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아주 정나라하게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그쪽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언약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백성으로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백성 삼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자녀를 삼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고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새 언약시대가 오면 언약 백성이 그리토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그처럼 나라와 집은 하나님의 성전과 붙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성신의 전후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신령한 것이라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맛볼 것인데 그 전에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세상에 세우신 관계와 제도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웃음> 상황을 비유로 알려주시는데, 그 제도와 형식으로 알려주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집,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그 특징적인 면들을 우리가 보는 거지만, 그것은 항상, 유기적으로 통, 전, 전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처럼 지금 혼인관계를 통해서 언약관계가 어떤 것인지 여호와께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혼인관계는 모든 관계의 출발인 동시에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만큼 창조질서에서 3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그처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혼인관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겨서 언약관계를 허물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큰 죄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과거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신부로 삼았는가를 알고 그 신부로서의 그, 그 주님이 입혀주신 영광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들 을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웃음> 경관한 후사를 낳고 번성하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당대의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제 그걸 깨뜨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그 음란을 제하게 하시는데 저로 또그 일을 하게 뭐 자녀들이 해도 저가 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예. 이미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셨는데 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법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기이한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호세아에게 내리신 것인데 그 일에 그의 자녀들이 함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을 저버린 탓에 호세아와 그음란한 자녀를 비난하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선지자나 그 다른 자, 자녀를 통해서 경계를 하는데 혼자만 안 듣는 거예요. 심판 받으려고 안, 안 듣는 거죠, 사실은. <웃음> 이사야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유다에 남아 있었듯이 호세야가 전하는 말씀을 받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선지, 선지자로 부르시던 날 교훈하신 그 거룩한 시일 것입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의 용사를 거룩한 그 시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호세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전한 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겠죠. 장차 이제 배도회 때에도 주님의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텐데 온 세상에 그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목숨도 기꺼이 버리는 이들이 틀림없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죽, 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자기가 죽을 환경에 있었는데 복음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사람으로서 그 봉, 봉분을 취해가는 이제 죽,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본문을 취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신 제도에 저기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안에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자기 권위를 외적 권위를 내세우고 무슨 그런 그런 안목으로는 소경과 같이 되고 귀머거리 같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놀라운 주님의 구호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일을 가져오고 또 아주 아주 거룩한 일을 드러냅니다. <웃음> 거룩한 영광이 예배에서 늘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태도를 보면, 야 어떻게 저는 저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 우리가 바울과 신라의 경우에서 보는 거잖아요. 도무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직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가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 그그 그 일에 매진을 하는 거죠 그게 참 거룩한, 거룩한 모습이고 놀라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심판이 내려지는 속에 하나님의 궁율이 드러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직접 제대로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됩니다. 이 사랑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놓칠 경우에 우리는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이, 이게이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아주 난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아주 거칠고 사납고, 불손하고, 예. <웃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웃음> 아무튼, 그, 이 사랑을 놓치게 되면,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이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냥 사나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류는 이미 지옥에 가 있을 것이라는 한 교부의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도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죄가 끔찍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공간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뭐그외 기타 등등의 것들 다 주시는데 그 사랑을 공간에서 아상의 안반 때문에 세상의 일락 재리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자기가 자라가 건강하게 자라가서 열매를 맺을 상황에서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그만큼 또 철저히 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데도 이스라엘 끝끝내 거부하면, 내가 저를 벌거 벗겨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벌거 벗기는 것은 물론 수치상태를 그, 그,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나던 날과 같게 하신다는 것과 부, 살, 사, 붙여서 살펴보면, 이 세상에 참 버려진, 핏덩이로 버려진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까 이, 읽는다고 했는데, 에스겔서 16장 좀 한번 보죠. 에스갤서 16장. 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뭐 3절부터 보면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때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오 내 어미는 헷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때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궁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아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 너로 둘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고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위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 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여,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너,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하고 없이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 입히고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 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어, 귀에 달고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 위에 씌었었나니 여하우치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나아갔느니라 나머지 그 한번 참조해 보시죠 이런 상태로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타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괜찮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족장들도 그렇고, 그또 구속사 안에서 쓰임 받았던 그 믿음의 용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가 있어서 이런 처지에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체질을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들은 범죄할 때마다 늘 죄송스럽고, 거기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적인 자비만 의지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뻔뻔하게, 죄를 짓고, 여전히 뭐 세상을 탐하고 살면서, 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목을 뻣뻣치하고, 이웃에 대해서 아주 거만하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정, 정작 주님의 정,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가장 약한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스르에게 망해서 포로 잡혀갈 때 처할 상태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처럼 광야나 마른 땅같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이스라엘은 죽음의 땅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의 땅에서 목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에요. 에스겔은 참 평생 사역해서 한 사람을 구원한 일을 못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참 처참한 상태에 있었죠. 예레미아에서도 나오지만 5장 1절 이하 뭐 출애굽 이후 뭐한 사람도 그한 번도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그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웃음> 이스라엘이 경험할 절망과 비참과 연약. 하면 바로, 내가 그 자녀를 궁일리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의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절망한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궁의리 얼마나 절실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이 음탄한, 음탕하고 엄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품위를 발휘하고 품성을 발휘해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머리 맞대고 두세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안다면 그 그것이 그 주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아는 자로서의 행태가 되는 거입니 인간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이런 세력을 유지하고 그런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단 일초도 살수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음. 죄의 끔찍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일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거기 완전한 절망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의 빛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하며 비참한 음. 인생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이할 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기이한 사랑에 등 돌린 탓에 그분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저희가 음난한 자식들이 된 거죠. 참 비참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예, 선지자들이 줄줄이 예, 엘리아, 엘리사, 이런, 아참, 아주, 당대,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이 다, 있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냐고. 어, 그, 지금, 뭐, 일반적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오늘은, 우리가 허비한 오늘은, 예? 과거에 그 죽은 자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하루였다. 예? 오늘.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 저 북한이나, 이 중, 지하, 그, 교회 속에서, 그 이런 사회를 꿈꾸면서 이런 공간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과 그 가치를 모르고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참음난한 고, 그 음탕한 자식이, 음난한 자식, 음탕한 어미를 둔음난한 자식이 되는. 네? 음난하다 결국 마음의 탐욕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 성향을 발휘하고 주님이 목표한 일에 모든 일 경영을 이루어가는 것. 자기의 인생 경영을. 분석하고 뭐 쪼개고 아무리 해 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거기에 내가 순종하려고 달겨 들지 않으면 누가 보니까 뭐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가 아니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이 교회 안으로서 지체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데, 지체들이 신자로서 잘 살게 하는데, 뭐 지지하고 돕는 자들이 돼야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갖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참어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제대로 안 들어서 심판을 되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그 그것을 다 그러다가 오늘날 이뭐 히브리서가 이제 뭐 바울이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 신약의 시대에 오늘날 그냥 무법주의자처럼또 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을 종교적으로 꾸미고 말입니다. 그러고 할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저주받이 인자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되고 오히려 그늘 실수와 연약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